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지도 이미지를 활용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이런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아 이런 지도 이미지를 어디에서 얻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정말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도 이미지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방법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보시면서 다양한 지도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왔는데요. 바로 위키미디아 커먼즈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작권에도 크게 문제 없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어로 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 사우스 코리아 맵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단어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바로 svg 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SVG라고 하는 형태의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South Korea Map svg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svg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 보이시죠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보이는 pn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svg 파일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리지널 파일 SV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이렇게 이미지가 뜰 겁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바탕화면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저장하기만 하면 끝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svg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현재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에서만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건그 이하 버전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SVG 파일을 활용하실 수가 없다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알아봤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최신 버전 활용을 해야지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사우스 코리안 프레딘셜 엑스레인 암튼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한다면 자 SVG 파일은 파워포인트 안에서 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할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걸 다 하나하나 도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해제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룹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개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예요 예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룹해제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각 지역마다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다,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체 서식, 채우기 색상을 약간 회색 종류로 바꿔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손쉽게 지도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의 색상만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해도 아주 깔끔하게 ppt를 제작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svg 파일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든 ppt 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지도 이미지 한국 말고도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지도 디자인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